난 여기가 그렇게 좋더라. 너는? 너는 어때? 좋지. 난 여기 오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편안해지더라.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. 앞엔 바다가 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피크닉 오고 그리고 여기 애기들도 많잖아 <웃음> 너무 귀여워 조금만 더 가면 저기에 놀이공원도 있다 놀이공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데 그래도 관람차까지 있으니까 있을 건다 있지 우리 저녁되면 저기서 관람차 탈래? <웃음>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 음,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너무 좋아 이런덴 애인이랑 같이 와야 되는데 그치? 사실 이 장소 애인 생기면 같이 오려고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해주고 있던 곳인데 특별히 너니까 같이 온 거야 근데 너 이상형은 어떻게 돼? 우리 안지 오래됐어도 서로 이상형 말안 했던 것 같아 일단 너보단 나이가 많고 섹시한데 귀여워야 돼 <웃음> 그리고 또 마음씨가 넓어야 된다고? <웃음> 뭐야 지금? 지금 언니 딱 집어넣고 이상형 말한 거 아니고? 그거 다나 아니야?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장난 안 칠게 아니 근데 그렇지 않나? 딱난것 같아 내가 너보다 언니지? 내가 섹시하면서 또 귀엽다 아닌가?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건가? <웃음> 너가 내 섹시함을 못 봤구나 아직 진짜 너 내가 섹시해지면 큰일 나너 큰일 날까봐 아직 섹시한 거안 보여주고 있는 거다 내가 널 지켜주고 있는 거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세요 <웃음> 그리고 내 마음 넓은 거야 뭐 너만 아나? 다른 사람들 다 알지 이 언니 마음은 앞에 보이는 바다보다 더넓다고 웅변하는 <웃음> 것 같았어 그치? 그럼 뭐해 어차피 저 사람들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텐데 나? 내 이상형? 음내 이상형은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는데? 응내 눈에 이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돼 <웃음> 진짜로 그래 세상에 이쁜 사람은 많지 근데 내 눈에 이쁜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거 알지? 언니 여자 좋아하는 거 그것도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 <웃음> 근데 내 눈엔 너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 어? 아 아파 <웃음> 장난 아니야 진짜 네가 이뻐 보이는데 나 이쁘단 말 장난으로 안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왜 여기까지 널 데려왔겠냐? 아까 전에 한말 기억 안 나?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오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게 너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데 자취하고 잘 취하는 사람 어때? 내가 딱 그런데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이 와중에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네 표정이 하도 굳어서 풀어줘야 될것 같아서 그랬어 많이 당황했어? 미안 미안해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미안한 건 아니고 너한테 어느 정도 눈치는 줬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것 같아서 그게 미안한 거야 난너 좋아하는 거 절대 미안하진 않아 좋아하는데 어떡해 그건 미안할 게 아니잖아 너가 싫다 그러면 멈춰야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래 네가 너무 좋아, 좋아요 아니, 그래서 나 별로야? 나 연상해? 마음씨도 넓고? 새쿠시해 그럼, 진짜 새쿠시해 언니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? 나쁘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능숙하게 말하려고? 얘가 모르네 지금 나 심장 터질 것 같은데 아닌 척 하는 거야 내가 부끄러워하면 안될것 같아서 <웃음> 그래도 내가 언니인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냐? 자존심 있지 근데 진짜로 잘 한번 생각해봐 나 진짜 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가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사람이 되면 더 좋고 생각하고 답해줘. 기다릴게. 대신 오래 못 기다린다. 언니 심장 터져서 오래 기다리다가 졸도할 수도 있어. 알겠지?